자 문제 풀어보셨죠? 예, 이게 1번하고 2번하고 뭐가 다른지 좀 보세요 자 1번하고 2번하고 지문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자 어디가 다른지 찾으셨어요? 자 1번에서는 말소, 2번에서는 말소해보 자두 개를 잘 비교해보세요 자 1번은 순위 1번 저당권을 말소할 때 순위 2번 저당권자는 자 기분 나쁠 일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1번이 지워지니까 2번은 좋지 뭐 그럼 얘는 예고한 이는 2단이다 이관제인는제3자를할 수가 없다. 없다. 자, 손해볼 거 없다 이 사람. 네, 2번 보세요. 자, 1번 저당권 등기가 말소 되었다가 자, 말소 회복된다. 자, 말소 회복을 보시면 제 예전에 말소 됐었었다라는 걸 생각해야 돼. 회복된다는 건 말소 됐었기 때문에 회복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순위 2번 저당권자 자, 얘는 기분이 좋아 나빠. 나쁠 수밖에 없죠. 예.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겠고, 어쨌든 2번이잖아요. 그래서 선순위가 회복되면 후순위 걸리자는 이해관계에 해당한다. 그래서 제3자를 할 수가 있다. 있다. 그죠? 예. 거한끗 차이란 말이에요. 말소냐, 회복이냐, 이거 놓쳐버리면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자, 외웠냐, 이해했냐, 이 문제가 아니라 시험 문제를 풀수 있냐, 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해냐, 암기냐를 따질 때는 당연히 암기고요. 예. 그리고 암기하고 나서 문제 풀이까지 가야 돼요. 거기까지 되지 않으면 절대 점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음, 수험 기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합격했다 그러면 그게 자동으로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 재능이지 뭐, 재능 예. 딱 보자마자 이해도 딱 되면서 암기도 딱 되면서 문제풀이까지 딱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어떻게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럼 그 사람 머리가 좋은 거야 예. 근데 이제, 뭐, 뭐, 사람이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단계에서 합격하신 분들은요, 나중에 이제 사무실 열고 망하는 경우가 많아, 또. 예. 뭐, 알 수는 없지만, 예. 그러니까 누가 빨리 되고 누가 늦게 되고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차근차근해서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됩니다. 그래서 누가 뭐 공부 잘한다그래도그 사람 팔짱가 보다 그러시면 되고 나는 내 속도대로 가가지고 합격만 하면 똑같아요. 큰 차이 없으니까. 그런 거에 막 신경 쓰지 마시고요. 대신에 우리가 뭘 공부해야 될지 알아야 돼요. 외워야 돼 일단. 그다음에 문제풀이 자꾸 해봐야 돼. 이걸 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를 적응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완전 다른 걸 가지고 사기 칩니다. 서 초반에 지금 11, 12월이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1월달 돌아오죠. 1, 2월달. 그래 11, 12, 1월, 2월 이넉달 동안에 보통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는 것들은 시험에 안 나와요. <웃음> 놀랍게도 여러분이 궁금한 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시험에 나오는 건다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질문을 하시긴 하시는데 대부분은 전혀 시험하고는 상관없는 초점이 다른 부분들을 많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공부는요. 내가 궁금한 거를 공부한 게 아니라 시험에 나올 걸찝어드리면 그거를 외우는 게 공부인 거니까 그렇게 해야 공부량이 줄어요. 어, 세상 만사를 다 공부하시려면 안 되고, 요 과목에서는 요거, 요거, 요거가 시험에 나온다. 그거를 계속 외워가지고, 시험제 푸는 연습까지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3번으로 갑니다. 자, 전세금이요. 자, 3억에서 4억으로 어, 증액한대. 자, 이것도 변정이죠 자, 뭐변경에요 권리 변경인데, 그래서 여기서 권리는 전세권이에요. 자, 전세권이라는 권리가 변경합니다. 자, 이해관계는 제3자가 없어. 제3자가 없으면. 부기등기죠. 자, 제삼자 있으면. 예! 제삼자 있으면. 승낙을 받으면. 부기등기. 못 받으면. 주수기. 거기까지 봐야죠. 그죠? 예. 제삼자가 없으면? 제삼자 없으면? 자, 다시 한 번. 왜 그래, 진짜. 자, 제삼자가 없으면. 부기등기. 자, 제삼자 있으면. 주승기야. 예, 승낙을 받으면 승낙을 못 받으면 예? 자, 이래서 부부 주래라니까 이죠, 그렇죠? 부부주 자, 항상 요 순서대로만 갑니다. 절대로 제가 수업시간에 이거 순서 바꾸지 않아요. 절대로 요 순서대로만 물어볼 거예요. 예, 자, 제3자가 없으면 보기등기. 제3자 있으면 주승낙이 어디 있어 주승낙이. 자, 주승낙이 그런 게 아니라 자, 승낙을 받으면 부기등기. 승낙못 받으면 주등기. 됐죠? 요 순서대로 해요. 자, 부부주. 부부주. 자, 이 부부주가 뭐예요? 권리 변경, 그치? 권리 변경. 자, 권리 변경. 권리 변경의 형태는 부부주다. 자, 권리 변경은 공동신청, 단독신청. 공동신청. 그래서 공동신청, 단독신청 물어보면 공동신청 찾는 거고, 형태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부부주 찾는 거예요. 그렇죠. 이 권리 변경에 대해서 또할 얘기가 더 많아 더 나중에 또더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 권리 변경 형태는 부부주다 형식이 그렇다 부주 이렇게 외워놓으세요 자 그래서 지금 3억에서 4억으로 증액할때 이해관계인 제3자가 없으니까 부기 등기죠 그렇죠. 만약에요 4억에서 3억이 돼 4억에서 3억이 돼 그러면 증액이요 감액이요 감액이지 4억에서 삼0되면 감액이라고 감액 자 이럴 때는 아예 이해관계인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니, 괜히 얘기했다 됐어 됐고 됐고 예그 나중에 나중에 합시다 예. 자 지금은 지금 가등기로 넘어갈게요 가등기로 가등기로 가등기로 자 일단 어3 2 9지 잠깐 보고요 329 329 자, 3 2 0페이지 메뉴에 보시면, 부기등기 나와 있어요? 부기등기. 320부기등기. 자, 부기등기로 하는 경우가 9개가 쫙 있잖아요. 그 중에, 자, 1번. 그 중에 1번. 자, 동그라미 1번에 등기, 명인, 표시, 변경, 경정. 자, 얘네들은 무조건 부기등기요. 됐죠? 네,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5번. 자, 동그라미 5번에 뭐가 있어요? 권리, 변경이나 경정등기. 부기등기인데, 꼭 가로에 보시면, 이해관계의 승낙을 받지 못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때는 제외, 주등기랍니다 제외니까. 그래서 권리 변경은, 자, 실판 보세요. 권리 변경은 부, 부, 주예요 보통은 아말안 하면 부기등기이고 이해관이 승낙을 못 받았을 때만 주등기다 그죠? 그래서 권리 변경도 대부분은 부기등기다그걸 보는 거예요. 네, 예외가 있다. 자, 나머지도 부기등기가 있는데, 지난주에 한것 중에, 자, 동그라미 6번. 자, 동그라미 6번에 뭐가 있어요? 관매 직약 등기 이지난에 했단 말이야 100% 부기등기다 배운 적 있었죠 그 다음에 7번의 권리 소멸의 약정 보이시죠? 소멸의 약정 소멸의 약정 자, 이것도 부기등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견본이 있어요 견본 자, 저당권자 누구예요? 전현무 자, 전현무가 돈을 꺼준 거예요? 누구한테? 오상지한테꺼줬지 전현무는 부자래매 아, 모르세요? 엄청 부자래 엄청 부자래요 돈, 뭐, 돈을 엄청 버네. 지금도 MC 엄청 하잖아요. 엄청 부자요. 그죠? 오상진은 전현무에 비하면 별로 안, 안 부자잖아. 안 그래요? <웃음> 엄청 부자래요, 전현무. 진짜. 어마어마 부자래요. 돈 엄청 벌잖아요. 차도 뭐슈퍼카몇대 있던데? 다이게 카더라, 카더라. 예. 그러면 만약에요. 그죠? 오상진이 힘들다고. 그죠? 예. 전현무가 돈을 좀 꺼졌어. 꺼졌어. 그러면서 이제 돈 많으니까. 나 죽으면 안 갚아도 돼. 자,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등기에 쓰자 그랬어요. 쓰자 그랬어요. 그렇죠? 그 밑에 1-1 보이세요? 1-1 뭐라고 돼 있어요? 어, 자, 저당권이 사망하면 저당권은 소멸한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네, 그럼 2번 들어왔어요? 1-1 들어왔어? 1-1 들어왔지. 자, 여기 권리 소멸의 약정을 부기등기로 한다. 자, 요런게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자, 요런 견본은 나오지 않습니다. 견본 나오지 않고, 그죠 소멸의 약정은 부기등기다. 그렇게 나올 수 있어. 소매력정은 부기등기다. 그 외울 수 있어요? 소매력정은 부기등기. 이런 게 소매력정이란 말이에요. 그거 말고, 자, 동그라미 8번 보시죠. 자, 8번에 뭐가 있어요? 공유물, 분할, 금지. 자, 거기 금지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공유물은 분할할 수 있어요. 공유, 너랑 나랑 토지 하나를 2분의 1씩 공유하자. 그러다가 애들이 싸운 거지. 야, 공유고 뭐고? 잘라. 그래서 가운데 줄 거. 줄 걷고 두 필지로 분할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들이 너무 사이가 좋으니까 야 우리 향후 후5 년간은 그런 거 하지 말자 약속 우리는 계속 공유로 가자 분할하지 말자 약정할 수 있잖아요. 다른 애들이 이런 사실을 알아볼라 모르지 그러니까 등기부 쓰자는 거지 등기 분할 금지라고 우리는 약정했다라고 등기부 쓴다는 거예요. 그 분할 금지 약정은 자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 거기 나오는 아홉 개다 부기등기예요. 부기등기. 그래서 공유물 분할 금지 분할하지 말자라고 약정이 붙었으면 부기등기. 그렇죠? 예, 그런 형태는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자, 형태, 견본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공유물 분할 금지 또는 불분할, 분할하지 말자 같은 거잖아요. 불분할, 분할 금지. 이런 약적은 무조건 부기등기다. 자, 이런 게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부기등기로 하냐, 주등기로 하냐는 딱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문제 내기가 되게 좋고요. 그중에 제일 헷갈리는 게 부부죠. 부부죠. 문제 내기 너무 좋단 말이에요. 권리변경. 그죠? 네. 자, 그러면, 자, 한장 넘겨보세요. 넘겨보세요. 자, 330페이지에 예제가 3개 있어요? 330페이지 예제 3개 보이시죠? 네, 3개. 자, 그중 1번 한 번, 1번. 야, 1번에 뭐가 보이세요? 1번에. 1번에. 등기상, 예관이제3자가 있는 경우. 승낙이 없으면, 부기 등기로 할수 없대. 그 뭐예요? 주등기로 하겠죠? 그 뭐예요? 권리변정이지 뭐. 그럼 거기 다섯 개 중에 권리변정이 있어요. 다섯 개 중에 권리변정이 5 번에 있잖아요. 자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 별거 아니죠. 예. 밑에 삼번 한번 볼까? 3 번. 삼 번. 자3 번. 자3 번. 자3 번에 부기등기라는 것으로 오른 것은 보이세요? 부기등기로 오른 것은? 자 부기등기 중에 눈에 딱 익은 게 하나 보이세요.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 요거, 보기는 기. 그럼 답이 2번, 끝. 됐어요? 자, 요게 올해 나온 거라니까, 올해. 자, 이런 문제 나왔다, 그러면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과연 쉬울까? 과연 쉬울까? 시험장 가서 생각이 날까, 이제? 자, 안 나면 안 돼, 이제. 외워야지, 이제. 외워야 돼요. 네. 자, 절대로, 절대로. 이해했다고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외워져서 시험장 가서 생각이 나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이해하면 외울 것이다라는 게다 거짓말이에요. 이해해서 외울 리가 없어. 이해하면 까먹어요. 완전히 외울 때까지 계속 또 봐야 돼 그게 진짜 반복이란 말이야 자 우리는 시험 점수를 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지 궁금한 걸 채우거나 뭐 호기심 뭐 이런 게 아니야 시험 점수를 위해서 외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2번 문제 5번 좀 해볼까요 2번에 5번 자, 2번에 5번 2번에 5번에 보시면 등기상 이해관계는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권리변경은 승낙이 있으면 부경기, 권리변경알수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이런 질문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나머지 것들도 또 계속 가면서 하나씩 다 설명해드릴 겁니다. 네. 자 옆으로 가시면 이제 가등기가 나오고 있죠. 가등기. 자 가등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적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등기. 자, 앞에 보세요. 가등기. 가등기. 자 가등기는 말 그대로 임시 가짜라는 게 임시라는 임시 임시등기다. 임시로 가등기라겠다. 거죠. 뭐, 쉽게 말하면 예약을 거는 거죠. 예약. 예약이죠. 그렇죠? 예, 여러분, 식당 가면 예약하고 가요? 식당 예약하고 가요? 그냥, 그냥 가. 그냥 가기도 하고. 예약을 한데 있죠? 예, 예약을 왜 할까요? 예약을 왜? 해? 그 식당 인기가 많아? 인기 없어. 인기 없는데 예약하고 가요? 예? 예. 자, 예약을 왜 해요? 그냥 가면 자리가 있어 없어 없어 자,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예약을왜 한다 인기가 많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예약을 안 해놓면 으딴 놈이 채가 상황 판단 되세요 예자 예약을 예약을 자 예약을 하죠 예약을 해가지고 갔어 야이 예, 예, 예, 전화를 딱해 가지고 예, 집그저저그 저, 저, 그 식당 주인이랑 통화를 하겠죠 어 통화할 때뭐 얘기해요 등기부등본 뭐라고 예 식당에 전화해서 뭐라고 그러냐고 예약 전화 안 해요 보통 예 네. 날짜하고 시간하고 또몇명가지 몇 얘기할 거네요 이것도 어려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것도 어려우 어떻게 해 식당 주인한테 얘기했다니까 몇 시에 갈 테니까 몇명 자리 좀준비해라 그리고 가 줄을 쭉서 있겠죠 뒤에 줄 서요 앞으로 쑥 들어가 앞으로 쑥 들어가 이해되고 예, 있죠? 예쑥 네, 들어가 앞으로 쑥 들어갔는데 분명히 나보다 어 늦게 온 사람인 것 같은데 그죠? 내 앞으로 넣어주면 기분이 어때? 이걸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예. 분명히 나보다 늦는 사람이 내 앞으로 들어가. 기분 좋아, 나빠? 나빠요. 근데 그 식당 주인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지. 저기요. 저 사람 나보다 늦은 거 아니야. 응? 늦은 거 아니야. 왜 나보다 먼저 들어가냐. 따줄수 있죠. 그랬더니 식당 주인이 자기 장부를 보여주는 거야. 봐라. 이 사람이 당신보다 먼저 이야기 돼 있다. 그죠? 네. 그 사람, 그 식당 주인의 장부를 믿을 수 있어 없어? 네? <웃음> 잘 생각해봐요. 그 장부를, 저, 나랑 같이 쓴 거야? 그 혼자 쓴 거야? 혼자 썼지.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그 사람이 친척이래. 그 장부를 믿을 수 있어 없어? <웃음> 없어. 그럼 그 순서 장부를, 저, 그 사람이 쓰게 놔두겠어요? 제삼자가 쓰라고 그랬어 제삼자 쓰겠지. 그 제삼자가 누구야 등기관이야. 됐어요. 자, 식당 주인은 밥 먹는 거야. 좀한한탄 늦게 먹으면 되지. 근데 부동산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 맡기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누가 써준다고 등기관이 써준다고. 등기관은 한 사람 말만 듣겠어요? 두 사람 말다 듣겠어요? 두 사람 말다 들어야지. 이게 공동 신청이야. 자 등기 가등기도 공동 신청으로 예약을 거는 겁니다. 자 등기보다 공동 신청 가등기는 공동신청이요 순서를 넣어놓는 거지 그러면 뒤에 온 사람들보다 선순위니까 자, 먼저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겠죠? 자 가등기는 공동신청 자 누구 누구? 등기소에 누구 누구 하는 거예요? 자, 식당 주인이랑 예약한 사람 그러지 마시고 자 가등기 권리자 가등기 의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등기 권리자 가등기 의자 자 앞에 보세요 자 지금 소유자 누구? 지금서자 두고 이정재 그죠 자 가등기 권리자 두고 김태평 자 둘이 둘이 둘이 둘이 자 어디 간 거예요 등기소 간 거지 등기관자 우리 예약이 됐으니까 요거 좀 써주셔 라고 둘이 같이 얘기한 거야 공동 신청 그죠 자 일단 김태평은 가등기 권리자 그럼 여기 이정재는 가등기 의무자 둘이 같이 갔으니까 어떻게 해요 공동 신청 그래서 가등기는 가등기는 자 공동 신청합니다 자, 공동신청 누구누구 가등기 권리자 가등기 의무자 이거 그냥 자동으로 탁 나와야 돼요 아 그렇구나 원리를 박해서 이러면 안돼 순간 탁 나와야 돼 어? 가등기 가리기권리자 공동신청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자 여기서 자 만약에 이 친구가 자안 따라와 얘는 빨리 해야겠어 합의는 다 했거든 등기서 오질 않아 얘가 어떻게 판결을 받는 거지 판결 이행 판결 을 받으면 승소한자가 어떻게 단독신청 그래서 단독신청 첫 번째가 단독신청 첫 번째가 판결 판결 두 번째는 뭐였어요 상속 상속 있었지 상속 아까 한건 지나간 거 아니냐 그럼 곤란해 이게. 이게 전체 등기법이 다 똑같은 거야 공동인데 단독으로 바꾸려면 판결 이 있으면 된다 여기도 적용됩니다 가등기를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협조를 안해 어떻게 해? 판결 받아서 단독신청할 수 있어요. 그죠 예. 네. 근데 가등기도 판결을 받아서 김태평이 승소해가지고 단독 신청할 수 있는데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시험에 잘안 나와요. 당연하죠요 판결 받으면 단독으로 간다. 그죠근데 이거는 자, 정식 등기가 아니라 임시 가등기이기 때문에 판결보다도 또 간단하게도 해주겠다. 간단하게 단독 신청으로 가는 방법을 만들어줬어두 가지를. 판결 안 받아도. 판결은 당연하고. 자, 그거 말고도 이거를 단독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때 단독 신청, 자, 누가 급하게 했어 지금? 얘가 옆한 거야 아 약속했잖냐, 예약했잖냐등기소 같이 가자 옆에 이 사람 이름은 가등기 권리자 가등기 권리자가 자, 혼자 등기소에 갈수 있으려면 당연히 이행 판결이 있으면 돼요 당연한 건데 시험이 잘안 나와 너무 당연했기 때문에. 자 그럼 뭐, 뭐가 뭐 있냐. 자 이때는 에자 김태평이 이정재한테 가서 바쁘시면 승낙서 하나만 써주세요. 승낙서. 누구 승낙서? <목소리> 이정재. 그러지 말고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 이걸로도 단독 신청이 됩니다. 여기서 조심하실 게자 다른 등기는 이런 단순한 승낙서로는 단독을 안 해줘요. 승낙서 그러면 모든 걸다 해줄 것 같잖아요. 그러지 않아. 자, 이거 가등기니까 이 승낙서만으로도 해주는 거예요 특이한 거지. 그렇죠? 자 다른 등기는 공동이 단독으로 바뀔 때 승낙서만 갖고 가면 된다고 하면 다 틀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승낙서로 단독으로 바뀔 수 있는 거는 가등기니까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정재가 자 승낙서도 안 써줘. 그럼 원래는 어떻게요? 해 소송해야 되잖그소송하러 등기해서 아니, 법원에 갔지. 법원에 가서 판사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너 가등기야? 그러면 정식으로 소송까지 갈 것도 없어. 내가더 간단하게 해줄게. 라고 판사님이 간단하게 써주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자, 가등기 가처분 명령. 이렇게 나와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 이거 써줄 테니까 이거 갖고 가면 어떻게 소에 그냥 받아줘. 갖고 가. 승낙서 대시지야라고 써주는 거. 이거 누가 써준다고요? 법원이 판사님이 써준다고. 그럼 기분이 좋아 나빠. 응. 좋지. 그럼 이거 들고 와서 어떻게 해? 단독 신청합니다. 여기는 이제 함정 들어갑니다. 자, 지난주에 가처분을 배운 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죠? 그때 가처분은 촉탁 등기라고 했어. 가처분. 그죠? 여기 지난주에 뭘 얘기나면 막 박명순하고 막 그런 게 있었어. 아, 죄송 유재석, 그죠 유재석, 유재석. 뭐 그런 게 있었어. 그때는, 자, 법원 가서 가처분 얘기하면 이건 촉탁 등기라고 그랬거든요. 자, 가처분 등기는 촉탁 등기다, OX. 가처분 등기는 촉탁 등기다. 가처분 등기는 촉탁 등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름은 가처분이라고 되어 있지만 거기서 나온 가처분이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이 이름만 똑같이 해놨어. 왜? 헷갈리라고. 이거는 가처분 아니에요. 이거는 자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 명령이야. 이걸 보시고 아 이건 촉탁 아니다. 이건 촉탁 아니라 뭐야? 단독 신청이다. 우리 찾아야 돼. 그래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라는 멘트를 외우셔야 돼요. 요즘 풀어가지고, 가처분을 명하는,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자, 요런 멘트가 나오면, 이거는 원래 진짜 가처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촉탁이 아니야. 그 그러니까 뭘로 간다? 단독 신청이다. 여기서 함정 엄청 나옵니다. 자, 법원 가면 판결받은 게 정상이지만, 더 간단하게 판사님이 써주는 게 있다. 이게 있으면 뭐할수 있다?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자, 당연히 의무자 승낙이 있어도 단독 신청이 됩니다. 자, 얘네들이 그렇게 쉽게 잘 나와. 그렇죠? 자 가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 있는 예외적인 방법이다. 자 이제 교재 볼 거예요. 자 교재. 자교재 음. 334 페이지. 자334 페이지 볼 겁니다. 330. 4페이지 잠깐 보시면 가등기 절차라고 써져 있죠. 거기 가등기 신청은 공동 신청이 원칙입니다. 자, 누구누구. 가등기 권리자와 가등기 의무자 공동 신청 써 있죠? 자, 상대방의 협조가 없는 경우에는 일방 당사자가 어떻게 해? 승소 판결을 얻어서 단독 신청할 수가 있다.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단독 신청이 특별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한 경우, 자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됩니다.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 이게 있거나 나, 나의도그라면 승낙이나 가처분 명령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그죠 가처분 명령이 있었다. 가등기 하라는 가처분 명령이 있었다. 요거를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된다. 그러면 단독이 된단 말이에요. 요까,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네. 자, 이때, 가등기 가처분에 관해서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진짜 가처분 아니다, 이거요. 예 그때 그 민사집행 무슨 촉탁 미룬 거 아니다. 준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등기 원인으로 법원이 촉탁을 한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건 촉탁으로 할거 아니다. 이건 단독 신청으로 처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바로 옆에 참고 보세요. 참고. 바로 옆에 참고 있어요. 참고. 자, 참고에 뭐라고 됐을까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 명령은 자 어디 가야 돼요? 부동산 소재지. 밑줄. 자, 부동산 소재지요. 부동산 소재지. 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법원에 갑니다. 자, 이거를 사기를 쳐가지고요. 자, 권리자 주소지 관할 법원 그럼 틀려. 옆에다가 자 권리자 주소지 관할 X라고 써봐요. 권리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간다. 그럼 틀립니다. 항상 우리는 부동산 소재지로 따집니다. 부동산 어디 있냐로 따지는 거지. 나 여기 사라는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김포에 살고 있는데 제주도의 땅을 사. 어디 등기소예요 제주도 등기소잖아요나 여기 살라가는 이거 안 돼. 그죠? 그 부동산 어디 있어? 이거란 말이죠. 그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가서 자 법원에서 이걸 해주는 거지. 저, 법원이 가등기 권리자의 신청으로 가등기 원인의 사실에 소명이 있는 경우에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법원이 있어준다 그럼 이거 들고 어디 가야 돼? 등기소에 내가 단독신청을 하는 거예요. 자이 충분히 이해됐죠? 예,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났다 이거 촉탁이다, 명령이다? 단독신청이다. 단독신청. 속으면 안 되단 말이에요. 명령 아니고 촉탁 아니고 단독신청. 여기서 속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거를 명령이다, 촉탁이다, 하면 다 틀린 거요. 예 이걸 촉탁이라고 사기 많이 칩니다. 예, 이건 단독 신청입니다. 그죠자 이제 실판 보세요. 그래서 자 그래서 등기관한테 둘이 같이 가서 또는 혼자 가서 우리 예약이 있었다고 써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자 그러면 자 지금 밥 먹어 못 먹어. 지금 밥을 먹어 못 먹어요. 예약이잖아. 당장은 아니야. 지금 누구야 지금? 이정재 거야, 이정재. 알수 있죠? 자, 예약만 걸었지 아직은 식당에 안간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근데 여기서 자, 이정재가 여전히 소유권자입니다. 그럼 얘가 자, 이거 예약한 거 배신하고 다른 사람 먼저 들어보낼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자, 제3자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정재 절친 누구 있어요? 어떻게 알죠? 정우성이죠. 정우성. 자, 정우성이 몇번들었어요 3번 들어지 여기서 가등기를왜 했는지 알수 있어요. 가등기가 2번이 잡혀있으니까 이 사람은 들어와도 3번이 들어올 수밖에 없지. 이해 되시죠? 자, 그래서 가등기의 이 역할이 이런 겁니다. 아 일종의 책갈피를 껴놓은 거예요. 책갈피를 껴놓으면 그 다음 안만 들어와도 덮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3번으로 들어온 거죠? 그럼 현재 소유자 누구? 정우성. 될수 있죠? 자 정우성. 자, 이 양반이 소유자로 들어올 때 가등기 알고 들어왔어요? 로 들어왔어요? 알고 들어온 거예요. 다 알고 들어왔어요. 그죠? 왜? 등기부등본이면 다 나오니까. 아, 가든기가 있었네? 그래도 살 수가 있다. 자, 가든기 반하는 새로운 이전 등기 들어왔으면, 자, 등기관 실행해준다, 각한다. 실행해준다. 가든기에 반하는 게 들어와도 등기관 실행해준다. 등기관이, 자, 상관해요, 안 해요? 아무 상관 없어. 뭐, 알아서 하겠지, 뭐, 그 집어넣는 거야, 그냥. 아시겠죠? 자, 가든기반하 등기도 등기관은 실행해준다. 별관 아니죠? 예. 네. 다고 들어왔습니다. 뭐라 그럴까? 정우성이. 김태평 찾아가서. 야. 나가. 얘가. 네. 자 왜? 후배야. 자 선배가 나가래. 나가. 어떻게 해요? 가등기 말소. 되세요? 자 가등기 말소. 자, 가등기 말소는 당연히 공동말소예 원래는. 공동말소 시험에 안 나와. 당연하니까. 그럼 뭐가 나올까? 단독말소. 자, 가등기를 어떻게 한다? 단독말소 할수 있다. 자 가등기 해놓은 걸 어떻게 해요? 말소한다고. 요 가등기 말소도 당연히 공동신청 원칙이에요 근데 이건 시험에 안 나와 당연하니까 예. 그 뭐가 나온다? 단독신청 가등기 말소를 단독으로 혼자 등기소에 가서 지울게요 누가? 누가? 누가 가등기를 지우겠다 누가? 예? 가등기 2번 가등기를 지우겠다 누가? 예? 자, 여러분이 등기관이야 내가 등기관 저거 봐 등기소에 업무를 하고 있어 얘가 오면 지워주겠어요? 안 지워주지 누가 외지워줘어 와야 얘가 와야지, 얘가, 얘가 와요. 아니 여러분이 등교 이면 누구 말을 믿고 지워줘야 되겠어? 아니 이걸 지운다니까, 이걸 지운다니까 그럼 누구 말을 들어야 돼? 김태평 말을 들어야지. 난 얘가 안 가, 그러지 말고. 아 본인이 와야 지워주지. 다른 애들이 왔으면 어떻게 믿어? 본인이 와야 된다고. 그 본인 누구요? 그러지 마시고 김태평 이름은 누가 또 현빈이래. 네. 예, 뭐라고요 <웃음> 김태평 이름 뭐라고? 김태평 이름 뭐라고요 뭐라고? 뭐라고? 네, 가딩이 명이 이렇게 돼요뭘또 현빈이야, 현빈은. 예. 어, 어, 현빈인지 몰랐어요? 현빈, 현빈 본명이라며. 예. 큰일 난데, 지금. 예. 잘생긴 사람들 들어오니까 막 정신없어, 지금 저는. 예. 다시, 자, 김태평이 뭐라고요 가딩이 명이. 자, 아까는 뭐였는데, 아까는? 아, 아까는? 가딩이 걸려야지. 지금은 가등기를 말수하기잖아요 그럼 가등기 권리자라고 하지 않고 가등기 명의라고 합니다. 됐어요. 자, 같은 사람들 이름 바뀌었어요. 처음에 가등기 할 때는 가등기 권리자. 지금 가등기를 뭐고 하 있어? 말수한대 그럴 때는 가등기 명의. 가등기 명의네 혼자 오면 등기관은 물어볼 것도 없어요. 본인의 어지어질이 깨끗. 깔끔합니다. 예. 근데 자, 이 사람 바쁘대. 자, 김태평이 바쁘대. 그러면 이제 그다음으로는 얘나 얘도 올수 있어. 대시대 뭐가 필요할까 승낙서 이 사람 승낙서 가 있어야 돼 승낙서 자 김태평 자 가등기 명인의 승낙서 자 가등기 명인의 승낙서만 있으면 자이 사람도 단독으로 말소할 수가 있고 이 사람도 단독으로 말소할 수가 있어요 얘네들 이름을 잡아야 돼또 얘를 뭐라 그래요 야 이정재 그러지 마시고 가등기 의무자 자 얘도 가등기 명인의 승낙만 있으면 돼. 승낙서만 있으면 가든기를 단독 말소 해줍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정우성. 자, 뭐라 그럴까? 얘를 제3취득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헷갈리니까. 자, 이해관계 봅시다. 이 사람도 이해관계 심하게 있죠, 지금. 이해관계, 이해관계. 이 사람도 명인의 승낙만 있으면 가든기를 단독 말소 신청으로 지울 수가 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결론만 갖다 하냐면, 가든기 단독 말소 할수 있는 사람 세 사람! 세 사람! 이걸 못 외우면 말이 안돼세 사람 세 사람 그렇죠? 가장 주인공누구요 가등기 명인 본인 얘가 승낙서를 써준다면 나머지 두 사람도 된다고 그래서 가등기 말소를 나오는 순간 세사람 따다닥 생각나야 돼요 가등기 말소 그러면 일단 가등기 명인 가등기 명인이 승낙서 써줬대 그러면 가등기 의무자 이해관계인 가등기를 단독말소할 수가 있다 가등기 후 들어온 새로운 소유자 가등기 누구? 정성 이 사람도 가등기를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다. 됐죠? 자 이런 걸 찾아낸단 말이죠. 자 이제 외워야 돼요. 가등기 말소 그러면 공동신청의 원칙이지만 단독 말소. 세 사람, 가등기 명인, 가등기 의무자, 예관지. 죽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시험 볼 때까지. 그렇죠? 이런 게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 나올 때안나와왜 맨날, 왜, 맨날 나올까? 가끔 나올까? 맨날 나와. 맨날 나와. 자, 올해 시험에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좀. 그래서 1년 내내래요, 그 근데 1년 내내 했는데 못 외워. 난미쳐버리겠어 진짜. 아이세 사람 뻔나잖아요 이게 누군지만 알면 돼. 그죠? 이거 못외면난 진짜 너무 서, 서운해. 서운해, 진짜. 이렇게까지 했는데. 다시, 자,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있어요? 자, 프린트. 자, 4번 보세요, 4번. 자, 프린트 4번 보세요. 4번. 4번 해보시면, 가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가. 누구 승낙받았어? 가등기 명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이 시험에 나온다고요. 오래 시면에나왔어 이런 거. 그죠? 렇 자, 이런 거뭐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지금은 설명을 듣고 바로 봤으니까 보이는 거지. 나중에 보면 이것도 뭘 하는 거야, 그 뭔가 정우성 어쩌고 했는데? 막 이러고 있으면 곤란해요. 그죠? 이게 계속 반복돼서 완전 내 스토리가 돼야 돼요. 자, 그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예, 금방 까먹었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예. 자, 계속 갈 겁니다. 계속 갈 겁니다. 자, 여기 있 여기서, 여기서. 가등기를 말소하면, 자, 얘가 지우든, 얘네가 지우든 지우면 돼. 근데 자, 꼭 그렇게만 되지 않습니다. 자, 얘가 열 받아가지고, 아니, 내가 왜 나가? 그러는 거지. 내가 순위 잡았는데, 내가 왜 나가? 나 2순위고, 형은 3순위니까. 나는 본등기 칠 거야. 자, 본등기를 치려면 자이 사람은 그때 그 사람 찾아가요? 지금 소유자 찾아가요? 그때 그 사람 찾아가. 그때 그 사람 찾아가면 이게 시험에 그렇게 잘 나와. 당시 소유자, 나한테 가등기 해준 사람, 그 사람을 찾아가서 본등기를 하는 거지. 지금 소유자는 내 맞상대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본등기는 누구 상대를 한다? 그때 그 사람, 이게 시험에 나온다. 그렇죠? 자, 오늘 프린트 5번 보세요. 오늘 프린트 5번. 오늘 프린트 5번에 보시면 자 가등기 후. 제삼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다 그럼 정우성이 들어온 거죠? 네. 자, 이상태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신청 밑줄 자, 본등기 신청 자, 프린트 5번에 본등기 신청의 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할때소유자요 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삼자요 가등기 할때 소유자 그때 누구예요? 지금? 여기서는 이정재가 되는 거예요 이정재를 상대로 어떻게? 본등기 합시다 이렇게 되 거지 그러면 자, 이 사람이 소유자가 됩니다 이제 얘가 소유자 되면 얘는 소유권 잃어버리겠죠? 요 등기, 요얘 지우는 거, 요거는 직권맞수요알수 있죠? 자, 요건 직권맞수입니다 그러면 얘가 본등기가 들어옵니다. 얘 본등기는요, 자, 시간순서상 4번 들어올 차례잖아요. 4번으로 들어오면 안 돼. 그러니 어떻게 2번 열어. 2번 샥 열면서 정우성 밀어버립니다. 밀어버리면서 2번이 열리면서 본등기가 쇽 꽂아들어요. 와 그죠? 자, 어떻게 들어오는지 되게 보고 싶죠? 하고 싶지? 어, 나 야심차게 준비한 거예요, 이게. 제가 요거, 요거 정우성을 파란 글씨로 한 이유가 있어요. 봐요. 샥. 나 파란 글씨가 뭔지 몰라, 지금? 자, 봐봐, 봐봐, 봐봐. 파란 글씨. 파란 글씨가 어떻게 했어요저나내놨니까이러가면서 자, 김태평이 들어버렸죠 여기 서어왔어요 이게 본등기야, 본등기. 본등기는 순위번호를 따썼썼어요 원래 순위번호 연결했어요. 원래 순위로, 그래서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른다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른다 자 그런데 자 2009년에 가등기를 얻는데 2012년에 본등기를 봤죠 언제부터 내 거? 이때부터 그래서 이 본등기 때물권 변동이 되는 거예요 가등기는 물권 변동은 아니고 순위만 잡아둔 거고 일종의 책갈피를 껴놓은 걸착 덮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책갈피 껴놨다가 소유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른다 본등기 하면 가등기 순위를 말소한다 OX 가등기 순위 지금 말소됐어 안 됐어? 안 됐잖아요 이거 말소하면 순위가 없어지는데 본등기를 하더라도 가등기를 말소하는 것은 아니다 말이에요 그렇죠? 참고로 지난주에 했던 가처분은요 승소하면 가처분이 말소됐어 뭐. 괜히 얘기했다. 예, 그 됐고 됐고 예. 본등기를 하더라도 가등기는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다 그 가등기 순위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본등기를 하고 나면 이사람 소유자 되니까 소유자가 둘이 있으면 안 되잖아 안 되니까 얘는 어떻게 해요? 직권, 말소한단 말이에요 이 가등기 보내기 때문에 지웠다 라고자 여기에 말소된 날짜가 며칠이에요? 정우성 말소된 날짜가 며칠이에요? 3월 20일 이거 말소 신청은 접수가 안 들어왔어 점수, 접수가 안 들어왔고 3월 20일 다시 3월 20일 자, 2 0 1 0년 3월 20일 자, 2 0 1 3월 20일 이 날, 이날 처리가 된 거예요 자, 이날 처리가 요거 본등기 들어오면서 요거는 자동으로 쫙 직권 말소 해준거지 이래 그죠? 자, 말소. 말소는 말소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 자, 말소 주등기 그리고 요거 지웠다 어, 가등기 때문에 지웠다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그래서 가등기 본등기 사이에 자 2009년 2012년 사이에 11년이 꼈잖아요 위에는 예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어떻게? 직권 말소 어려운 거 아니죠? 예, 다시 자, 09년. 09년에 뭘 걸었다고요? 가등기를 걸었다고. 그 다음에 12년에 본등기 쳤다고. 근데 정우성 언제 들어왔어요? 11년에 정우성이 정우성이 껴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가등기 후 본등기 전. 가등기 후 본등기 전. 자, 중간에 껴있는 애도 어떡한다? 직권 말수한다. 그렇 자, 이건 이제 장난칩니다. 자, 가등기 후 본등기 전의인들은 모두 직권 말수한다 OX. 요 사이에 꼈으면 모두 다직권 말수한다 OX. 전부 싸그리 다 지운다. 네, 싸그리 다 지운다 OX. 옥 예, 네, 싸그리 다 지운다. 왠지 기분상 싸그리 지우고 싶지만 또다 지운다니 좀 그렇지 않나죠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법조문에 뭐라 다냐면 자, 여기 다 지우긴 다 지우는데, 그렇다고 다지는건 아니고, 그죠? 이 권리를 침해하는, 침해하는 등기는 다 직권으로 말소한다. 그럼 침해하지 않는다 그러면 말소 대상이 아닐 수 있다, 이거지. 그럼 침해하냐를 따지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올해 나오고 작년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의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 당해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 또는 당해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 자 이런 멘트는요 당해 가등기가 2009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당해 가등기를 가압류 가처분으로 잡았다라고 하면 2009년 이후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2000, 2010년에 자, 그 당해 가등기를 요 김태평의 가등기를 딴 사람한테 이전하지 말라고 가압류 가처분을 걸었다 라고 하면 2010년이야. 나중에, 자, 12년에 본등기가 되더라도, 자, 얘네들은 침해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돼요. 자, 모르겠고, 모르겠고, 자, 당의 가등기에 대한 어쩌고저쩌고, 그럼 지운다, 못 지운다? 못 지운다. 요게 답이야래서 당의 가등기 다오면 이거는 답이다. 이건 말소 대상이 아니다. 라고, 자, 노래를 불렀는데, 올해 또 나왔어요. 작년에 나와가지고, 이거 또 나올 수 있다. 또나왔어 작년에 나오고, 올해 나오고, 두번 나왔습니다. 그죠? 자, 가등기 본등기 사이에 있는 건다 지우는 거 아니란 말이죠. 침해하는 것만 지우는데 당해 가등기에 대한 이렇게 나오면 이건 침해가 아니기 때문에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복가셨어요? 자, 책 보세요, 책. 자, 우리 교재. 자, 일단 우리 335 페이지 먼저 볼게요. 335 페이지 3번 보시면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라고 돼 있죠. 예. 거기 자, 동그라미 1번은 등기. 권리자입니다. 본등기 등기 권리자는 가등기 권리자다. 자, 칠판 보세요. 본등기는 누가 하는 거예요? 김태평이 하는 거죠. 예, 가등기권자가 본등기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예, 이 사람이 이 사람이 현재 가등기권자가 누구를 상대로? 이 정제. 이 사람이 본등기 의무자가 돼요. 자, 얘는 본등기 의무자가 될 수가 없다. 그게 고그 밑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등기 의무자로고써 있죠. 예, 가등기에게 한 본등기 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후 제삼 취득자가 있을지라도 그 제삼 취득자 현재 등기상 소유자 칠판에선 정우성이죠? 이 정우성 아니고 정우성 얘 아니고 자 가등기 의무자 가등기 설정 당소유자 그럼 칠판에서 누구요? 예 이정재 자이 사람이다 이 사람 이본람등기 의무자 되고 본등기를할때 우리 정우성의 승낙은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죠? 이됐죠자 이걸 가지고 얘 얘다 얘 아니다 이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한 다섯 줄네줄 쓰는 거요. 예 이거 가지고 시험 계속 됩니다 이거. 얘 아니다. 얘다. 이거 가지고 계속 됩니다. 계속. 설마 이렇게 뻗한걸또 또 내야 또내요 이런 걸 어떻게 틀리냐 틀려. 틀려갖고 와. 나 진짜 미쳐버려. 진짜. 아니 몇번 몇 얘기하는데 이걸 틀려갖고 와. 그렇죠? 아개랑개랑난 헷갈리던데? 이러면 난 진짜 너무 섭섭해. 진짜. 제 틀리면 안돼 이러면. 그죠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336페이지. 자, 336페이지 맨 밑에, 자맨 밑에서 세 번째 줄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자맨 밑에서 세 번째 줄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 순위는 어떻게? 가등기 순위에 따른다. 자, 지금 336페이지에요. 자,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한 경우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른다. 그러나 물권 변동 내거 됐다. 내거 됐다. 이 효력은 가등기 시로 소급하지 않고 본등기 시에 발생한다. 그럼 우리 자 김태평이 언제부터 소유자 된 거예요? 본등기 시, 죠 그렇죠? 본등기 본등기 했을 때 이때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등기 접수한다. 그렇죠? 네. 자, 지금 옆으로 갑니다. 337페이지 메뉴에 337페이지에 이정재 정우성 보이세요? 네, 정우성, 김태평 보이시죠? 네. 거기선 정우성 김태평을 바꿔놨네. 또, 에이씨, 왜 그랬대? 네. 바꿔놨네. 왜 그랬어? 예. 이제 제가 이걸 바꿀게요. 이걸 바꿀요 우리 편집자가 헷갈렸나봐. 아, 예. 이렇게 시키는 걸또 똑바로 못해가지고 말이야. 예. 바꿔놨네. 바꿀게요, 그러면 여기 바꿀게요. 예. 다음주에 바꿀게요. 예. 책, 책대로 하세요. 책은 뭐 인쇄 됐으니까 어떡해요. 그죠? 많이 지켜나가겠어. 어쩔 수 없네. 예. 자, 넘겨보세요. 자, 넘겨보시면 338페이지입니다. 자, 338페이지입니다. 자, 338페이지 매니에 본등기 후조치 있죠? 본등기 후조치에 자 뭐가 보이세요? 침해하는, 침해하는. 침해하는 등기 어떻게 해요? 직권으로 말소한다. 자, 침해하는 등기 직권 말소지. 전부 다 지운다 그러면 안 돼요. 네, 거기다가 전부 X라고 쓰세요. 침해하는 등기를 직권을 말소하는 거예요. 전부 직권 말소한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네, 전부가 아니라 침해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는 직권 말소한다. 자, 됐고요. 자그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자, 동그라미 2번. 자, 동그라미, 2번. 소유권. 자, 제가 파란 글씨로 넣어놨죠? 소유권.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 보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시 직권말소 대상. 자, 거기 동그라미 기억보세요. 등기관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 보존 가등기에 의하여 소유권 전 본등기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 찾았어요? 가등기 후 본등기 전. 맞춰진 등기 중, 다음 등기를 제외하고, 자, 제외 동그라미, 제외. 제외하고, 제외하고, 모두 직권말소 한다. 제외되는 게 있죠. 제외된 거, 자, 침해하지 않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 중에 A, B, C, D 네개 보이세요? A, B, C, D 중에 A 보이세요? A가 뭐가 보이세요? 해당 가등기 상 해당 가등기 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등기나 가처분 등기. 자, 얘네들은 제외하고 직권면서 하라 그랬어요. 그럼 얘네들은 말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네들은 빼라 이제. 그래서 해당 가등기 상 이렇게 나오면 아 얘는 말소 못 하는구나. 찾아내셔야 됩니다. 해당 가등기 상그 해당 가등기 상의 권리에 대한 가처분 자, 거기에요. 자, 333페이지 잠깐 봐요. 333. 333페이지 330 3 가보세요 자, 333페이지 가보세요 자, 333페이지 맨 위에 자, 서장훈 유재석 보이세요? 자, 그 다음에 이다실 보이세요? 이다실에 자, 가처분권자 누가 걸었어요 지금? 박명수. 자, 박명수. 자, 거기 에 박명수의 가처분은요, 3번이에요, 2-1이에요. 2-1이지. 자, 칠판 보세요. 자, 여기서 정우성은 2-1이 아니라 3이었잖아. 3번. 얘는 이가등기보딩 사이에 꼈기 때문에 직권말수가 됩니다. 자, 근데 지금 거기 333페이지에 보시면 그 박명수의 가처분 3번이 아니라 2-1이잖아요. 그 2-1은 2번 가등기를 잡은 가처분이에요. 이번 그 가등기, 그 당의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이라고 그럼 이거는 본등기를 치더라도 말소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뭐 2다, 1이다 이렇게 시험에 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낼 때는 당의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 이렇게 나요 당의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이다 그럼 얘는 유재석의 본등기를 치더라도 이 박명수의 가처분은 말소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알수 있죠? 말소 대상이 아니고 그러면 당의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이라고 게 답이야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작년 올해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아, 정우성 김태평을 바꿔놔가지고 영 기분이 찜찜하네. 왜 이랬죠? 아, 그렇다 치고 자 넘어갑시다. 자 마지막으로 자340 페이지 갈까요? 340 340 페이지 갈까요? 340 340페이지에 음, 340페이지에 4번 보시면 가등기 말소라고 보이시죠. 340페이지에 4번 가등기 말소. 자, 이것도 원칙적으로는 공동 신청이 원칙이죠. 그렇죠? 네, 누구누구 공동 신청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단독 신청이 나오겠죠. 단독 신청, 단독 신청 특징 누가 가등기 명인. 자, 가등기 명인이. 자, 7판에서 가등기 명이 누구요? 여기선 가등기 명이 누구예요? 그래서 가등기 명의는 김태평. 얘가 스스로 가등기를 말소하는 거지. 그렇죠? 자, 근데 얘가 승낙 서써주면 누구누구 나올 수 있다? 이정재나 정우성도 나올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자, 그러면 자, 이때 이정재를 뭐라 그래요? 가등기 의무자라고 갖고 자, 그렇죠? 우리 정우성 뭐라 그래요? 이해관계자. 인그죠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파란 것이 세개더 났어요. 가등기 명의. 자, 가등기 의무자 이해관계자. 인요세 사람은 가등기를 단독말수할 수가 있다. 정말 딸딸딸딸 딸, 딸, 딸 외우셔야 됩니다. 아, 설마 이게 나오냐 맨날 나옵니다. 맨날 질문에 나옵니다. 가등기 단독말소 그러면 세 사람 가등기 명인, 가등기 문자 이해관계인 대신에 가등기 명인이 아니라면 명인의 승낙서 갖고 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승낙서 얘기를 안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이 가등기를 단독말소할 수 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이해관계인도 단독말소할 수 있습니다. 거기 숨겨진 말은 명인의 승낙서를 갖고 온다면 그렇죠? 그거 빼고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해관계도 단독 말소 할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세 사람이 무조건 외워줘야 돼요. 예, 가등기 명인, 가등기 부자, 이해관계. 이게 가등기 말소를 단독을 한다. 자, 그러면 옆에, 옆에, 자, 341표에 이제 예제가 두 문제 있어요? 예제, 자, 1번 보세요. 예제 1번. 자, 예제 1번. 어, 어. 33에 나온 게 아닌데, 이거는. 아,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아, 이상하게 됐네. 2번 부터요 2번, 2번. 표시가 네. 잘못됐어. 33에 나온 문제 이게 아닌데. 아, 왜 바뀌었지? 네. 2번 부터요 2번. 2번에 32에 작년에 나온 건데, 요 자, 이번에 5번 보세요. 이번에 5번. 자, 이번에 5번 보시면 등기관이 소유권, 이전 등기, 전권보전, 가등기 얘기한 본등기 한 경우. 자, 본등기 들어왔죠? 이번에 5번이에요.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해당. 자, 찾으세요? 해당. 자, 해당. 해당 가등기 상해 걸리를목적으는가처분 자, 직권말소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직권말소 한다. 틀렸죠? 그래서 5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 2번에. 1번 더 볼게요. 2번 1번. 자, 2번 1번 보시면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에 가처분 명령. 자, 법원에 가처분 명령 났어요. 자, 촉탁이요 명령이요. 단독 신청. 자,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번 1번 맞는 거죠? 네. 자, 1번에 1번 갑니다. 1번, 2번. 자, 위로 올라가셔서 1번에 1번. 자, 1번에 1번에 보시면 가등기 명의인은 자, 그 가등기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가등기 말소니까. 자, 2번 보세요. 가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을 받더라도 가등기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됐죠? 요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3번 보세요. 자,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에 가첩분 명령이 있어요. 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계속 나오고 있죠. 계속 나요. 와 네. 그다음에 네, 4번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 자장 있어요. 그러면 일부가 가서 자 전부 분등기할 수는 없어요. 자 전부 하는 거는 딱두 개밖에 없어. 1인이 가더라도 전원으로 하는 거. 혹시 지난주 한것 중에 기억나시는 게자 지난주에 자, 보상 보상 보상 자 보존등기와 상속등기. 보전등기와 상속등기는 전원으로 해요? 각자예요? 전원으로 해야 돼요. 그거는 전원으로 하고 자, 나머지는 다 각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전원으로는 못하고 각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전부 분등이할 수가 없다. 그럼 이게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더할 거고요. 자, 지금은 자, 5번 볼 겁니다. 가등기의 목적물에서 올권니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이전됐어. 그렇다면, 가든기에 본등기 신청. 자, 밑줄. 본등기 신청. 이요 자, 본등기 신청 의무자는 원래 그때 그 사람이에요? 지금 소유자예요? 원래 그때 그 사람이지. 그럼 제3자 이당이다? 아니다. 그래야죠. 그래서 5번도 틀린 거죠. 그래서 틀린 거고, 4번만 지금 옳은 말로 나와 있습니다. 자 뭐, 출제 표시가 돼 잘못된 거지. 뭐, 문제 내용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33회 문제는 제가 다음 번에 다시 연습을 또 시켜 드릴게요. 자, 어쨌든 자, 당해가든기해당가든기 이게 계속 출제가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오늘 나눠 드린 프린트 있죠? 오늘 프린트. 자, 4 5 6세개 한번 풀어 보시고 4 5 6. 자, 풀어 보시고 조금 쉬었다가 우리 지적법으로 넘어갈게요.